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강좌 한 8강을 하게 되었어요. 어, 이번 강좌는 전에 있던 여타의 강좌보다는 조금 더 해부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조금 쉽도록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희가 처음 배워야 될건 호흡이죠. 호흡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호흡법은 호기법과 흡기법으로 나뉩니다. 호기가 뭔가요? 내쉬기입니다. 기는 들이쉬기죠. 내쉬고 들이쉬는 거, 내쉬고 마시는 거예요. 저희가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폐로 숨이 공급이 됩니다. 폐가 숨이 공급이됨에 따라서 팽창하게 되죠. 폐가 팽창함에 따라서 우리 가슴과 배를 나누어 주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슴과 배를 나누어 주고 있다 그래서 횡격막이라고 하는데 횡자로. 나누어주는 막이죠. 이 횡격막이 폐가 팽창함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이 아래로 내려간 횡격막은 장기관들을 짓누르게 되고 우리 장기관들이 내려감에 따라서 배가 튀어나오게 되죠. 배랑 옆구리까지 튀어나오게 돼요. 이거를 한번 저희가 해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부도를 보면 여기 혀가 위치하고 있고 혀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혀 속에 기도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폐로 숨이 공급이 돼요 폐가 커지는 모양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숨이 공급이 돼서 폐가 팽창하는 과정이에요 폐가 팽창한 뒤에는 우리 횡격막이 내려가게 돼 있는데 횡격막을 이렇게 바라보면 늑골 밑에 지금 받침하고 있는 횡격막이 보이시죠 이횡격막이 위쪽으로 솟아 있어요 이 솟아 있는 횡격막이 폐가 팽창함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여기 한번 볼게요 위에서 봤을 때 배를 위에서 봤을 때 지금 윗배만 나온 형상 아니면 배가 앞으로만 나온 형상은 잘못된 호흡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죠 위에서 봤을 때이 옆구리랑 등까지 척추뼈를 제외하고 이렇게 고리형으로 전부 다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횡경막이 더 깊이 내려간 흡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한번 보세요. 높은 행경막과 깊은 행경막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흡기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흡기법에서 우리가 왜 배가 튀어나오는 흡기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가 흡기를 하면 두 가지로 흡기할 수가 있어요. 가슴과 배로 흡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슴으로 흡기하게 되면 배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배가 나오지 않죠. 근데 우리가 배로 흡기를 하면 가슴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흡기하지 않기 위해서 가슴을 먼저 들어놓고 흡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발성의 대가들을 보면 성악가들을 보면 가슴을 이렇게 올린 채로 노래를 부르죠 이 자세로, 정자세로 노래를 대부분 불러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흉식호흡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자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슴으로 숨을 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호기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저희 폐의 숨은 기도를 통해서 입으로 나가면서 우리가 소리가 나는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 횡격막은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배는 횡창에 있고요 이 과정을 우리가 한번 수도꼭지와 호수에 비유해 볼게요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해서 위쪽으로 향해 있어요. 그럼 물은 물을 틀면 물은 올라가다가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입구를 손으로 잡아주면 물은 더 세게 나가서 더 위로 갔다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구를 잡아주었기 때문에 우리 호수는 팽창하게 되겠죠. 우리 호흡과 유사하죠. 그래서 이 숨을 머금고 있는 게 물을 머금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 입구는 우리 성대에 위치하는 거죠. 입구를 더 좁게 잡아주면 물이 멀리 나가듯이 성대를 더 좁게 바이브레이션 시켜주면 더 높은 곳으로 울려주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원리인데 우리가 이 물을 호수를 물을 가득 담고 있는 이 호수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호수를 이렇게 눌러줘요 압력을 주어서 그건 바로 배를 눌러주는 것과 같죠 배를 안으로 눌러주면 어떻게 될까요 횡경막은 내려가는 있 횡경막이 다시 올라가려고 해요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면서 폐에 있는 숨들은 다시 올라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 성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물이 올라가려고 그면 여기를 눌러주면 우리 물이 올라가려고 자꾸 그러니까 이 입구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두 배, 세배 배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배로 배로 힘들어지는 건 바로 성대가 그만큼 더 많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호흡이 나가지 않도록 숨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정하고 있어야 돼요.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성대는 그만큼 편안해지는데 횡격막이 올라가면 폐에 있는 숨이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도로 올라가서 성대에서 나가려고 래요 숨이 나가려고 러는데 성대는 이렇게 못 나가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가 나오는 흡기를 해야 호기가 호기할 때더 유리한 거죠 배가 나오는 흡기를 했을 때는 숨을 하아 하고 내뱉어도 하아 수가 있지만 우리가 가슴이 나오는 흡기를 했을 때 하, 하, 하, 하 이렇게 숨이 빠져버려요. 유지할 수도 없고 공명되고 그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숨은 이렇게 나달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숨을 계속 내려주려고 하는 거죠. 이 힘이 바로 배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계속 소리를 계속 내면 아무리 소리를 잘 내도 하하 소리를 낸과 따라서 배는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배가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아 숨이 빠지고 공명을 잃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횡경막을 내리면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 배를 내밀면서 소리를 낸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오랫동안 소리를 내면 배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심인 거예요 나아가려는 힘 숨이 나아가려는 힘을 우리는 내려주는 거죠 여기까지 호흡법이었고요. 여러분들이 이 호흡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가창의 95%라고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호흡법을 꼭체득해야 공명과 고음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호흡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이라 커뮤니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